하나가 24V 1 2 0 a 고요 새로 진사는 내, 에 장착을 할 거예요. 하얀색, 파란색 지붕 있는 거. 그럼 f i p 선박. 그 선박에도 보조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까지는 납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 실험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해봤어요. 배터리랑, 요거는 이제 충전기에요. 그, 배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배는 엄청나게 그, 출력이 좋은 발전기를 사용한대요. 200A, 300A, 그세요 그리고 이걸 충전시키려면, 이거 충전시키기 위해 저희가 충전기를 따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형 출력은 24V 150A 충전기입니다 주행 충전기요 선박용 주행 충전기 야 150A 주행 충전기라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전에 선박 배터리 사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특별한 배였어요 전기배라고 하나유원지는 고속 전기배, 물놀이배 이때 만든 배터리는 500V짜리였어요 500V 아, 조립하다가 단자에 스치면 큰일 나요 500V는 장갑 끼고야 돼 24V까지는 장갑도 안어도 돼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연결부 해볼게요 콘덴서때문에 넣고요 한번 튀기면 괜찮아요 콘덴서 충전돼가지고 주행충전기 지금은 1 5 0암어 주행충전기를 작동시키려면 그만큼 출력을 내는 DC 장비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배터리가 두세트고요어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배터리 세트에서 2번 배터리 세트를 충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출력이 가동시키려면 출력이 이거만큼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거고요. 두개씩만 들어 고요 얼마나 들어가나 봅시다. 일단 쳐볼게요 충전기 126, 126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아직 저기 전압이 충분히 낮지가 않아요. 금방 떨어지는 26.4. 음... 입력이 지금 1 5 0암페어요 그리고 출력이 126암페어 정도. 이 정도 선방용 주행 충전기고요. 이 배터리가 120짜리 5개니까 24V 600이네요 그렇죠 600A니까 완전히 충전시키는데 5시간 조금 안걸리겠네요 5시간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조그만 FRP 선박에 이렇게 5개 24V 120A 5개 600A 정도 넣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24V 600암페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선방용 주행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선방용 주행 충전기 출력은 어, 최대 1 5 0 a 페예요 만약에 입력 전압이 충분히 높다면 150까지 출력이 올라가는 충전기고요. 그 납배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납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600A를 넣으면 납배터리 같은 경우는 쓰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배터리가 전압이 리니하게 8V까지 떨어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실제 납배터리 600A다 그럼, 아, 한몇달 쓰다 보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A 정도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특징이 600A를 넣으면 600A 100%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수명은, 이게 최장점이 수명이에요. 납배터리 비하면 너무 비싸인이 전체를 아직도. 가격 때문에 아마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 정도 용량이면 은저기장점이 있는 거예요, 납배터리 비해서. 수명이 최소 5배, 길게는 10배 정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1년, 2년 정도 써도 용량 줄어드는 게 5%,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썼을 때 10년 정도 써도 용량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용량이 장점이죠. 만약에 선박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배터리 값보다 아직 그 시장이 어떤지 몰라요. 선박 배터리 교체할 때 배터리 값보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공유 이좀더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이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설치하고 10년 정도 쓸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배터리에서 배터리 충전 테스트 해보고 있고요. 이 특징은 뭐냐면, 초기된 용량 그대로 다 사용이 되고요. 그 낫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결하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요 음, 네. 네. 그리고 원래 저희 철 케이스로 만들거든요. 캠핑 네. 카형은 근데 이거는 바다가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24V, 그 발전기만큼 출력을 낼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요. 이쪽 배터리에서 이쪽 배터리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이게 충전기예요. 음. 지금은 150 암페어 정도 충전되는 건데 지금은 출력이 127 나오죠. 네. 입력에서 150이 들어가서 출력이 127 나오는 거고요. 입력 전압이 충분히 높으면 출력 150까지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완충하는 데는 150으로 완충하면 발전기가 쏴주면 4시간 정도 완충이 되고요. 충전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는 예상해요. 그래서 전기 뭐못써요순러니까이말고 평균 네. 방전량이 한 4kg 정도 잡으시면 와 4kg. 네. 그러면 지금 엔진 돌아가면은 지금 충전량이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냥 엔진만 들어가면 쓰는데 전혀 지정이 없어요. 그리고 엔진이 안 들어갈 때는 나누기 4차례. 3.6시간 그냥 네네. 발전기 끈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요 순간 뭐 2만 정도는 괜찮고요 근데 그게 딴게 못 견디죠. 2만 정도 끌어 당겼으면 배터리가 견디는데 이런 데가 못 견뎌요 사실은. 전선이랑. 아예 충전기에서 다 연결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배터리 연결하고요. 인버터를 여기 연결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뺏을 수 있게 추가로 24볼트에 쓰는 네네.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방식이 이 충전기라는 게 없던 방식이다 보니까 네.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뽑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이제 아무래도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가지 말고 바로 뺏을 수 있는 걸 바로 빼 네. 쓰고 이제 그 남는 것들은 배터리로 네. 보내주고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배터리에서 빼 쓰는 거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0.8 아까 4를 쓴다면. <웃음> 아, 네. 음. 그럼 그 그럼 여기서 그럼 거의 충전, 그 충전, 알터네이터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쪽에 와서. 와서? 와서 여기서 뺐을 거는 빼 쓰고. 뺐고 배터리를 보낼 거 보낼 거 보내요. 네. 배터리는 그냥 보조로만 쓰다가 네. 혹시나 이게 이제 알터네이터가안 돌아갔을 때 배터리 네, 있는 걸 배터리 배터리 빼가지고 배터리는 쓰고. 배터리는 쓰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하고 맞는거죠 네. 네. 그래서 알트리터가 부정할 때 3시간 이상 음. 사용되고요 잠시이요 좋긴 적군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충장기랑 배터리 세트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내년쯤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배에 장착된 배터리를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될것 같아요. 네, 예, 에 예, 예.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수리즈 써가지고 아예 인공지능이 그냥 관리를 해주는 거에요.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그렇지, 신호를 주고 충전도 응. 차단시켜 주고 어떤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부분 차단시켜 주고요. 응. 그거 다 가능해요. 많이 간단해도 네, 네, 간소화된 네,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어, 어, 생각했던 것들 전부 다 어떤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치.